맘 올라오는지 부터 얘기해 볼까요? 자, 금석이부터 한시 천도자 맞이하요. 오늘 올라오는 맘. 수치가 많이 올라 가지고 어제 자다가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머리 뒷머리가 이렇게 머리가 너무 아파 가지고 자다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고집도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음, 예. 그 고집이 수치야. 음. 한시는 그 고집이. 네. 고집이 수치예요. 음. 자, 우리 남수학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게 엄청 들그한 음. 명이 부간참시 당했잖아. 그게 얼마나 그게 무서운 형벌이야. 죽음이 네. 다 두렵지. 죽을까봐 두려운 자기 인정 안 하려고 고집을 있는 대로 부리다 살았으니까. 자, 우리 아기는? 저는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너무 힘들다가 올라오고 음식을 준비하는데 진전이 안 되고 너무 힘들다 하고 너무 배고픈 마음이 올라와서 며칠 전에 엄청 많이 먹었던 것 같아. 음, 굶어 죽은 조상들이 많구나. 네, 굶어 죽은 조상이 많아갖고 먹을 걸 보면 힘든 거야. 너무 두려워 먹을 거 없을까 봐. 되게 두려우면서 집착하지. 그러니까 힘들고 그리고 그걸 이제 굶어 죽은 조상이니까 그 식욕이 막 땡기고 막살 살려고. 네, 어, 삶과 죽음이 주제구만 한 시를. 자 다음에. 음, 아침에는 의조못한 아픔에 올라오긴 했는데 어제까지는 며칠 동안 계속 목풍이 오만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음. 근데 외할아버지가 식통함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마음이 들긴 했는데 계속 늦게다가 가신 것 같아요. 자격 없는 마음. 먹을 자격도 없어. 어. 이렇게 자기를 수치 주는 마음. 너는 먹지도 마. 먹을 자격도 없어. 이렇게 자기를 수치 주는 마음인 거지. 그게 은주 아우, 저도 되게 비슷하게. 저는 전 자전전는저 계속 일이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음. 너무 안빠가지지고속속냥 저는 저렇게 진짜 는격없는자는없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를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여자애는고 조상들이 전부 다 자격 없다고 자기 수치 주고 살아서 죽고 싶었던 거야. 죽고 싶은 마음으로 살았던 존재의 수치가 올라오는 거지. 규사라기는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나? 운 운전하고 오는데 어제 교통사고 나서 죽을 것 같은 마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음. 나 죽음의 공포. 아, 네. 국정근신이아 어. 성수치. 음. 그 이성한테 사연 받고 싶으면 음. 아까 네. 결혼했잖아. 네. 지 사랑 받지, 왜? 국민한테. 네. 아, 지금 따로 살고 있었는데. 아, <웃음> 따로 살고 있다? 그거 뭐요? 별거요? 이혼이요? 어성쩡한 상태로. 이혼하려고 한게 아니, 아니고요. 음. 이제 그 이제 사업 실패로 이제. 잠시 떨어져 있자, 이렇게. 무슨 사업이 있었어? 주유소를 윤대에서 하다가, 어,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서 문을 닫게 되었어. 주유소에 있다고. 네. 이거 그안 맞는 직업을 하니까. 너는 그게 안맞아 주유소 사장이 어디 제 얼굴을 어. 봐. 주유소 사장 같아? 아유 아니지. 그게 자기 그 에너지와 맞는 걸 해야 되는 걸. 이번에 천도제를 지내면 주장이 또 직업을 지금은 뭐해? 어 지금은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 응. 음. 어. 빨래 건조대 설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더 어울리네. 음. 처음엔 좀, 1월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음. 처음엔 좀, 어려, 힘들었는데, 음. 할수록 좀, 마음에 든다고, 든다고 할까요? 응, 음, 딱 어울리네. <웃음> 예. 그러니까, 돈도 좀 벌어? 그거해서 어, 지금 이제 막 일이 많이 들어오고, 들어오고 있는 거. 있지. 들어오고 예. 있지. 그러니까, 지금 잘 했어. 근데 빨래 건조대만 설치하지 말고, 고품목 예. 그 하나씩 늘리는 거야. 설치를. 남한테 가서 뭐 설치해주는 게참잘 뭐 맞고 한번 불렀던 사람은 꼭 불러. 너를 좋아해, 사람들이. 응. 왜냐하면 기름 넣어주는 거는 사람들이 그냥 기름만 필요하거든. 근데 너는 직업을 그런 걸 가지면 안 되고 네 자신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네 자신이 서비스하는 직업을 가져야 사람들이 본인은 좋아하거든. 기름은 누가 넣어도 돼. 기름은 그래서 별로 이렇게 사교성이 없고 사람에게 사랑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하는 거야. 음, 근데 니는, 그 잘,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품목을 그렇게 늘리다 보면 잘 되겠구만. 요번에 천도제도 잘 지내면, 조상님이 복을 주면 더잘될 거예요. 자, 오늘 안치 천도제, 어떤 마음 올라와요? 수치. 수치, 존재의 수치. 음. 그리고, 음. 음. 죽음의 공포. 응, 음. 음. 음. 음. 음. 음. 왜 이렇게 올라오지? 음. 어. 한 씨는 수치가 뭐냐면, 자기 존재가 수치스럽다고 계속 공격하는 사람은 어떠냐면, 고집이 세요. 자기가 자기를 엄청 수치줬잖아. 응. 그러니까 되게 그 모멸감, 멸시감, 나는 인정 못 받을 거라는 그 마음이 되게 크니까, 어떤 생각이나 의견이 올라왔을 때, 남하고 충돌할 때못 굽혀. 오히려 여유가 있고 자기를 수치주지 않는 사람은 잘 양보도 하고 잘 굽히거든? 내 열등감이 센 사람, 수치가 심하면 열등감이 세지지. 자기를 수치주는 열등감이 세면 잘못 굽혀요. 음. 그래서 고집이 세. 자기 주장을 절대 안 꺾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삶에서 여러 가지 많이 당하고 아프고 어. 그리고 죽음의 공포. 수치, 수치가 심한 사람은 죽고 싶은 마음이 되게 세요. 음. 근데 그 죽고 싶은 마음 인정 못하잖아, 너무 무서워서 그러다가 피하다가 죽는 수가 있고 또한 그 고집 때문에 자기 뜻을 지벽에 관철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원한을 사서 죽임 당하거나 여러분의 조상님들이 그랬어 아참 우리 황준학기의 마음가짐을 안 물어보네 저는 그 수치가 할때 많이 올라왔는데 버림받은 수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버리게 되더라고요, 너무 막 귀찮고 다 버리고 싶고, 천재도서 버리고 싶고 버리신 마음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데 그걸 잘고지보지말 알아차리고 하려고 하고 있어 그게 뭐냐면 자기 뜻에 안 맞으면 힘들다고 올라와요 애가 내 말을 고분고분 잘 들으면 엄마가 어 얘는 참참애 잘났다, 얘는 내 새끼다 근데 내 말을 오지게 안 들으면 얘를 버리고 싶어 근데 사실 말안 듣는 아기가 에너지가 센 아기거든 알고 보면, 고쳤으면 훨씬 명마가 되는데, 그게 힘든 거지.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올때 그냥 다 버리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려는 고집이 엄청 올라온 거야, 지금. 내 뜻대로 하려는 고집이 올라오면은, 그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은 내 뜻대로 절대 안 해주겠다는 마음과 하나거든, 그치? 현실을 어떻게 버리죠?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안 돼? 힘만 들고. 그러면 이제 막 버리고 싶다는 마음이 올라온 거야. 뜻대로 안되면 모르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 뜻대로 관철하다 남을 다치게 해서 죽임당하거나 아니면 내 뜻대로 안되니까 포기해서 죽고 싶거나 너무 수치스러워서 애고는 자기 뜻대로 되는게 좋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고도 자기 뜻대로 안되는게 화를 면할 수도 있는거야 하늘이 도움은 자기 뜻대로 안될 수도 있는건데 자 우리 보라마이 마음 저도 죽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이 올라왔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평생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너무 느껴지고, 음. 그러니까 고집도 올라오는데, 막, 막, 굴욕적이고 비참하게 버림받은 마음. 음. 그게 제일 많 그러니까 그 수치 안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죽고 싶으면 많이, 많이 올라오는 건 열등의 수치. 응. 굴욕적이고 수치당하고 버림받고 하는 그 수치와 아픔과 그 버림받은 아픔을 느끼려고 러면 모욕감과 굴욕감이 들지, 그지 그러니까 차라리 죽고 싶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자체를 고집이 센 사람들이 그래. 자기 뜻대로 너무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의 원하는 사고. 또 이렇게 자기 뜻대로 하려는 마음이집착이라 뜻대로 안 되지. 그러니까 또 절망해서 죽고 싶다고. 맡기고 살아야 돼. 여러분이 세웅지마라는 얘기는 알죠. 그쵸? 그 사자성어는. 음, 세웅지마. 어떤 변방에 사는 노인의 집에 말이 도망갔어. 그러니까 말 도망갔다고.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아주 그냥 더 튼튼한 말한 마리를 같이 데리고 왔어. 앙코시 도망가면 수컷을 하나 데리고 온거야아 잘됐다 이번에 엄청 좋아했어 그랬더니 아들이 그 수컷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 그래서 내 아들 병신됐다고 저 말이 들어와서 그렇다고 또 절망했어 근데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네 정상적인 남자들은 다 끌고 왔는데 자기 아들만 안 끌고 갔어 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 이제 다행이다 안 끌고 와서 항상 이렇게 어떤 일이 지금 당장 여러분은 이거 나빠 이렇게 느끼지만 그게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우리 제자들 공부시킬 때 보면 실수하고 잘못해서 수치 떨면 어떡해요 혼내주고 끌어내려서 강등시켜서 막 같이 애독도 하고 그래 그러면 본인은 그게 너무 고통스럽고 지금 내 인생이 잘못됐다고 느끼고 막 이걸 안 보려고 그래 이 괴로움과 고통을 그리고 수치당하잖아 너무 창피하고 열등함 올라오니까 어 이거를 피하려고 그래 그래서 도망을 가요 공부하다가 중단하는 거지 도망가서 더 힘들지. 사 항상 알을 깨고 나올 때 괴롭겠어 안 괴롭겠어? 괴롭지. 병아리가 얼마나 몸부림치잖지 자식이 이렇게 애를 낳을 때 엄마만 괴로운 게 아니야. 애가 안에서 엄청 힘든 거야 나올 때. 고통이 있어야 태어나 새로 태어나는 거지. 그래서 항상 존재가 죽을 때 그렇게 아픈 거야. 그 고집이 꺾어지고 하던 짓을 멈추려고 할때 공부 열심히 안 하고 그럴 때뒤지게처맞고 아프고 막 벌받고 이래서 이거 하나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그러지 애고에 버릇 고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그래서 그게 고쳐질 때 그렇게 혹독하게 당하고 아픈 거야 근데 그거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 고집이 안 죽으려고 수치 인정 안 하고 대고집 부리고 열등 인정 안 하고 막 고집 부리고 안 죽으려고 그러다가 수치당하고 음. 그리고 자기 뜻대로 막 한다고 밀어붙여서 화를 당하고 화를 당하지 않으려면 주저앉아서 고통을 겪어야 돼개가 죽어야 돼 애고가 조금 전에 위대한 이슈에서 나한테 브리핑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여자가 유학을 간 거야 16살 때 유학을 가서 거기서 공부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살았어 근데 잘 살게 되나 인생 살면 다 그런 거예요 고통을 겪고 애고가 있는 만큼 이혼했어 되게 막, 아픔을 겪고 하는 일도 안 돼서, 뭐, 세금도 못 내고, 이제 막, 거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거야. 너무 괴로우니까, 이 사람이 29살인데, 위조해서, 15살이라고, 신분증을 위조해서, 그거를, 고등학교로 새로 입학한 거예요. 고등학교를, <웃음> 반년이지, 1년이지 다녔대. 발각이 됐어. 또왜 그랬니? 그러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내 존재 자체가 버림받고 세상에서 외면받고 너무 수치스럽고 열등해서 다 비난받는 것 같아서 내가 그래도 환영받고 편안할 때로 내가 돌아가려고 응, 돌아가려고 생각해보니까 고등학교 때 너무 그때 사랑받고 좋았던 거야 그때로 간 거야 그래서 문제가 해결돼 애고는 항상 고통을 피하고 사랑받겠다고 그시절로 돌아갔다고 해서 갈수 있나 지금 29인데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지식을 가르킬게 아닌 거야. 학교에서 알려줘야 돼. 선생님이 애들한테 뭐라고? 얘들아 니네가 살다 보면 자빠졌기도 하고 니네가 실수하고 니네가 사람들한테 다 비난받고 수치당하고 다 버림받을 때가 올 거야. 엄청 고통스럽고 그때 죽고 싶고 피하고 싶고 이럴 때 절대 도망가지 마. 그럼 죽고 싶은데 절대 죽지 말고 죽고 싶은 마음도 딱 나라고 느끼고 그냥 돌파해. 어떤 고통도 너를 성장시킨단다 너는 그때 너는 죽을 것 같고 너는 더 비참하고 더 약자되고 열등해진다고 느끼지만 그때 네가 알을 깨고 태어나는 거고 네가 존재가 변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열등한 너도 인정하고 수치스러운 너도 인정하고 사람들이 너를 보고 막 어우 저 나쁜놈 어저 저 바보 같은 여자 이렇게 욕할 때그 수치와 이걸 다 받아들여서 내가 그런 인간이라고 낮은 자리로 떨어져서 그냥 고통을 느껴 그렇게 일정 이상 고통을 느끼고 너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다 보면 너는 더 강하고 아름답고 더 의식이 성장한 존재로 거듭나 있을 거야 그래서 더큰 존재가 될 거야 이게 배우는 거란다 인생에서 네가 성장하는 방법이고 네가 배우는 거고 네 존재가 거듭나는 길이야 절대 포기하거나 비켜나지 마 이걸 얘기해줘야 돼 선생님들이 근데 어떤 선생님도 이걸 들은 적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해주니까 어떤 인간도 아픔과 고통이 있거든 나도 그랬고 죽으려고 정말 했었고 하지만 그때 본래가 그랬던 것 같아 죽지 않게 나한테 마음의 작용을 보여줬어 이게 허망한 가짜라는 거 그리고 너는 살아야 된다는 거를 아직 사, 숙제가 남아있으니까 날못 죽게 하더라고 음, 죽으려고 했는데도 그래서 여러분이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왔대고 한시 조상이 그 고집을 그냥 꺾고 내려놨더라면 고통도 덜 겪었을 것이고, 그렇 고통스럽다고 죽어버렸으니 그거만 넘어갔으면 새로운 세상 더 나은 존재가 있는데 그걸 못 겪고 못 겪어내고 돌아가셨던 조상, 그래서 막 죽고 싶었던 조상, 그리고 죽을까봐 두렵다고 하면서 그 죽을까봐 두려운 애구가 느끼는 거야. 수치당하면 죽을까봐 두. 어 두려워 그러니까 내 수치나 내 열등이 인정 안해내 바보 인정 안 하고 내 등신 이 인정 안 하고 그냥 인정해서 확 죽어야 돼 죽음의 공포 느끼면서 내 수치 인정해서 죽음의 공포 인정 수치가 죽으려고 할때 자기 수치 인정하려고 할때막 죽을 것 같이 무서운 거예요 그냥 에이 그래 그냥 수치 당하자 두렵자 하고 그냥 확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서 존재를 거듭났어야 되는데 그걸 몰랐던 거지 그치 이제 여러분 속에는 뭔가 마음에는 한씨의 모든 조상의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받아들여서 그 아팠던 못다했던 한을 풀어드리는 거야. 푸는 게 뭐냐. 그렇게 내 존재가 아프고 수치스럽고 열대야 내 존재도 인정해서. 인정하려고 할때 죽음의 공포가 올라오지. 얘가 죽는 거야. 내 목숨이 죽는 게 아니라. 얘를 인정해서 기꺼이 죽고. 진짜 한씨 조상이 못 이루고. 진짜 당당하고 멋지게 살면서 국가와 민족을위 해서 기여를 하고 온 세상 인류를 구하는 이 마음의 세상을 여는데 조상님을 대신해서 한을 풀어주는 거지. 그래서 오늘 낮에는 본인들의 수치, 그걸 까발립니다 내가 어떤 열등한 짓을 하고 내 수치가 어떤 거였고 그걸 보면 너무 무서워서 죽을까 봐 무서워서 이거는 얘기를 못했다. 그리고 인정 못하고 고집부리고 살았다. 이게 조상의 마음인 줄도 몰랐다. 조상이 날마다 이렇게 자기 수치 들킬까봐 두려워서 고집부리고 살아서 이렇게 괴로웠다는 걸. 어 그래서 나도 이렇게 산다는 걸. 알았다. 조상이 못한 이 애고를 죽이고 내가 다시 수치가 아닌 당당한 존재로 거듭당하겠다 하면서 그거를 수치를 다 까발리고 그 열등이 까발리고 인정하고 그때 올라오는 두려움 너무 올라오면 같이 풀고 그치? 그거 인정 못하고 고집부리는 아기 미움쓰는 아기 올라오면 죽여주고 그치? 여러분은 자기와 남의 그 열등이 수치해고 고집부리면서 자기 수치 인정 못하고 죽을까봐 벌벌 떠는 약자 인정 못해서 짐승으로 살아온 그 조상의 아픔이 있는 거야 음. 어제 그 강의를 제가 티토크에서 했는데 올라갈 거예요 어제 올라갔나? 올라갔어? 응 어. 그거를 못본 사람은 오늘 다시 한번 봐요 먼저 그걸 보고 음. 시작해도 좋아 음. 그걸 한번 보면 내가 어떻게 짐승의 수치 이 수치에서 벗어나는 방법 수치. 짐승에서 인간으로 인간에서 신성으로 가는데 짐승성에서 못 벗어난 거야 고집은 짐승성이거든 그걸 한번 보고 시작하면 우리를 알 거예요 그걸 좀 보고 화면으로 음. 좀큰 노트북이나 아니면 뭐빔프로젝트로 보고 어, 하고 소통을 시작하는 거야 그 짐승의 수치 고집을 꺾고 수치 느끼고 죽을까봐 두려움 느끼고 그래서 못 꺾는 아기는 죽여주고 상대는 어, 나는 내가 스스로 죽는데 못 죽으면 상대에게 얘기해서 같이 죽고 그래서 인정하고 그 아픔 짐승같이 살아온 그 아픔 인정하고 그리고 있다가 천도요제를 할때 여러분이 올린 조상님이 쉽게 오죠 여러분이 마음을 딱 여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그분들의 아픔을 이해 안 해줘도 헤로 엄마가 이해는 해주지만 내가 이해해주는 것보다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더 훨씬 축복도 더 많이 쏟아지고 조상님이 더 행복하게 천도가 되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아픔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낮시간에 아픔 많이 인정하고 열등이 수치와 두려움 많이 인정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셨죠 음. 음. 우리 안시천도제 잘 되기를 그래서 한시에 이 꺾지 못하는 수치 인정해서 우리 후손이 여러분의 가족이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하고 더 인간답고 멋지게 사는 한민족으로 한시로 거듭나기를 자랑스러운 한시 후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돼서 조상이 못다한 한더 인간답고 당당하고 멋진 인간으로 살고 더 행복한 인간으로 살아서 우리 국민의 많은 사람들 특히 한시 같은 국민들을 많이 거듭나도록 도와주는 여러분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한시 아가들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